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우상향 할것 같은데요. 어,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어쨌든, 어쨌든, 다시 이제 한 2만 불 때? 어, 다시 2만 불 때가 올 거라고는 저는 봐요. 2만 불. 2만 불 때가 올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어, 그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웃음> 과정 자체가,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만불갈때 필요로 하는 게 이제 뭐 기관 진입, 큰돈 들어오는 볼륨 많이 들어오는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관이 들어와서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어, 단순히 그냥 개미들 좋게, 개미들 수익 많이 날라고 무조건 그냥 개가 얘네 돈 태우면서 올리지 않는다고요. 얘네가 무슨, 얘네가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어제 그, 텔레그램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는데, 네. 이게 코스피,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코스피. 어, 코스피 지수 차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경제위기 10년 주기설에 따라서 이거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98년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 어, 글로벌 금융위기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2018년 19년, 이 때는 이제 그렉시트, 브렉시트,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 때문에 작년 한해 동안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이 붕괴가 됐어요. 이거, 이거 2000선, 1000선, 1400선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좀 상징적인 가격이에요. 그래서 1000선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에 뭐 500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는 뭐 1000만원? 여기가 2000만원 뭐 이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웃음> 작년에 계속 떨어지다가 올해 8월인가? 올해 8월인가? 2000선 붕괴되면서 진짜 우리나라 망할 뻔했어요. 우리나라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는데, 저때 국민연금이 있잖아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여러분, 그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민연금, 여러분, 세금으로 연금 들잖아요. 4대 보험 중에 하나,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여기서 1조, 1조 매수벽을... 받쳐서 결국에는 이천선 다시 복귀했어요 네. 그래서 기관들은 로스컷 그러니까 손절이죠 어, 손절 치고 나가다가 지금 국민연금 1조 매수벽 받아서 기술적 반등이 왔습니다 진반등이 아니고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어떤 주가든 급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살짝 반등이 와요 약반등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이렇,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국민연금이 1조원으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서 어느정도 이천선을 가서로 지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1조 받고 여기에서 반등 추고나서 어느정도 좀 이제 어, 차익실현을 했는데 <웃음> 자 비트코인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 세력들은 저런식으로 선의를 가지고 시장을 지키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저거는 진짜로 어, 선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연기금 이었기 때문에 저거를 받친 거지 우리가 지금 기간 비트코인 안에 들어있는 기간 자금들은 저런 돈이 아니에요. 저런 돈이 아니고요. 오히려 요때요때 들어온 외국 자본, 외국 자본들이랑 성격이 비슷합니다. IMF가 왜 왔습니까, 여러분들? IMF가 왜 왔나요? IMF 왜 왔을까요? 아, 에, 코스피 쇼시야. 코스피 쇼칠 수 있죠. 뭐 외국 뭐 투자사 껴가지고 뭐 하든가 아니면 은 그냥 달러를 사면 돼요 달러 사시면 돼요 달러 네 달러 사시면은 그냥 어 1배 쇼트 어. <웃음> 아 이제 2배 쇼트인가 아 2배 쇼트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어 <웃음> 네. IMF 왜 왔냐면요 일단은 그뭐 외국 자본의 뭐 국내시장 뭐 제2의 금융 제국주의다 이런 거 하는데요 일단은 그 뭐 틀린 건 아닌데 국내에서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아무런 준비도 안돼 있었어. 그래서 좀 국내 그 시장에 방만한 경영.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방만하게 너무 그냥 부실 대출 해가지고 이돈저돈막쓴 다음에 그냥 매출만 뻥튀기 시켜가지고 이걸로 또 이제 주식 시장 또 올리고 막 이랬단 말이야. 음. 응. 그러니까 레버리지 끼고 그냥 롱친 거야 이때는. 어. <웃음> 그리고 이제 정경유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은행에서 무조건 그냥 그 정부랑 어떤 그 관계만 있으면 은 대출 다 해줬어 근데 이제 IMF가 이제 외국 자본들이 동남아에서부터 자본을 빼기 시작했어요 이때 그 동남아 쪽에서, 어, 자금 들어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 물량 매집 다 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남아 쇼 치고, 다 빠져나오니까, 어, 동남아 쪽이안 좋은 시장 흐름이 국내, 한국 쪽까지 올수 있겠는다라고 해서, 어, 동남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쇼, 요 흐름이 외, 국내에서부터 또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웃음> 외국자만 다 빠져나가니까 환율이, 환율이 그냥 개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어, 환율이. 환율이 개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니까 환율은 한 1800원인가 2000원 선까지 갔어요. 2000원 선까지 갔어요. 1달러 2000원까지 갔다고. 그래서 어 외국에 이제 부채를 빌려가지고 뭐 투자를 했던 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채권들을 상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도 난 거죠. 국가가 부도 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들어와 있는 기관들은 지금 이런 국민연금 같은 어떤 선의의 연기금 이런 세력들이 아니고요 요런 애들이에요 외국자본 어, 쇼 쳐가지고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요런 요런 공매도 차익 실현하는 요런 애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관자금 들어왔다 국민연금 같은 국민연금 같은 애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조지트로스 같은 애들 들어오는 조지트로스 어. 얘네는 위로든 아래로든 어떻게 해서든 개미들 등쳐먹어가지고,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빨아먹는 게저 기관 자금들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금이, 기관이 들어왔어. 기관이 들어왔어도 저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쟤네는 어쨌든 아래로 가도 수익이니까. 네. 어. <웃음> 맞아요. 그래서 IMF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빌딩 막 20억 하던 거막 혈값에 5억에 나오고 막 그랬어 왜냐면 은행값을 은못 받으니 못 갚으니까 다 경매에 나온 거야 이때 5억에 사, 샀던 건물들 다시 지금 막 70억 80억 됐죠 어.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였죠 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 위기가 곧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음. 근데 기회를 잡으려면 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준비 준비된 사람들은 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 현금화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겠죠. 물려 있는 사람들 말고 현금화 되어 있는 사람들. 네. 그래서 기회 위기가 오면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응. 어,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 기간자금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올라간다는거 아니고 저런식으로 무제막제하게 그냥 밑으로 쇼쳐가지고 이익 실현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어, 기간자금 들어왔다 와 이제 이 시절 불장 온다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 이미 기간자금 들어온다고 어, 뉴스가 많이 나왔었던 때가 요런때였어요 요런때 요런 때. 좀 횡보하면서 매집하는 기관들 <웃음> 그래서 저 기간 때 실제로 otc 장애거래에서 기간자금 많이 들어왔어요 기간자금 많이 들어왔는데 음, 자본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미 OTC를 통해서 비트를 매집을 끝냈다고요 음. 비트로 매집 끝냈으니까 당연히 던지여가지고 쇼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하겠지 그쵸? 네네 <웃음> 네, 아무튼 저, 저거 저 얘기, 저 얘기. 어, 기간자금 들어온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다